네, 자, 이제 우리가 대리점이 있는데, 이제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문적인 샵, 이 상담 샵이다. ,이. 그래서 우리는 폴폴스 포포, 카운셀링 박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담실이다. 자, 그동안에 보게 되게 되면 우리는 뭐 사주 카페부터 엄청나게 많잖아. ,이. 지금 보면 눈대가 엄청나게 많다 여기는 체계적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상담실은 우리 모습이 그렇다 예를 들게 되면 이렇게 딱 있으면 한쪽에는 전부 다 탭으로 이렇게 착착 곱개가 간다 이포스터가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커피가 있고 요 상담실이 하나 전문적으로 있고 요 휴게실이 간단하게 있을 거래요 자 이쪽에는 텔레비거 옆으로 보기서 방영을 할 거야 속에 이런 거 여기 오는 사람은 커피 공짜다 이 말이야 커피 마시고 온 사람은 이거 한번 보고 커피 먹고 가는 거야 들고 가는 거야 그럼 여름에 어떻게 냉커피 딱 주고 이거 한번 보고 냉커피 먹고 가는 거야 안 오겠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상담실이랑 자, 상담실에는 이 상담실이 전문. 커피숍에는 우리 상담하는 선생이 없어도 관계없지만이 상담실이 라렇게 하는데 상담 선생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죠 디지 선생. 자 그러면 이거 보다가 또 상담하러 오겠지 이건 좀 비싸게 받아야 되겠지 그죠 조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상담 어? 우리, 우리 상담 선생들이 여기 와야 되야될거지자 이게 지금 무조건 오갖고 뭐 나눠 먹기 지금 오갖고 뭐 오십 대5 0으로 나눠 먹자 해서 사주 카페에서 막 그런다 이면 그지 야 이거 웃긴 소리야 그러면 전문적으로 상담이 되겠나. 그러면 실력이 게임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우리는 기초 경비 쪽으로 활동비를 우리 아까 어디 있어이 중에서 여기서 여기서 10% 남아있죠. 그치? 이 10% 남은 거 우리는 회사에서 하다 보게 되면 이 대리점 마케팅 하다가 로스가 있어요. 초, 초창기 초 로스. 30개 되기 전까지 로스. 들 자 그러면 이 경비를 주겠다는 거다. 자 여기는 협회차를 우리가 개인대 주는 거는 이거 좀 그렇고 협회에 줘가지고 협회의 전문 상담요원으로 등록이 됐을 때 그리고 파견이 나가게 되면 파견 나가는 그순간부터 월급을 주는 거야. 아니 이것을 월급을 주는 거야. 근데 공부 안할 거지? 뭐, 하기 싫한건 말고. 자, 그, <웃음> 협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밖에 가서 노가다 열심히 하는 정도의 급여는 우리는 줘야 되겠다 싶어갖고 내가 고민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전문 상담 요원만 됐다 하면, 우리가 그파견 돼갖고 가는 거야. 가면 거기서 상담 요원은 별아이가 그치? 그것을 나누라는 거다. 그런데 이 샵이 대리즘이 겸하고 있다면, 대리점이 직영한다고 하면 그 상담료 점다줍뻘라는 거다 대리점은 그냥 앉아서 막탱자탱자돈잘 벌이는데 상담실이 대부라는 거다 그래서 심리학이 그 얼마나 대단한 거 알게 됐겠다 나중에 그러면 여기 가는 이거는 상담실이 내가 저 상담실로 출근하겠다고 딱 하게 되면 한달 활동비 주는 거야 주고 상담료 50%는 일단 기본은 50%인데 대리점이 개발 때는 통째로 다 주라는 거야다 가져가기 내 목표가 그거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상담실을 만드는 거야 여기서는 커피숍 같이 거창한 이런 시설이 아니래 우리는 전문, 전문적으로 전문이 수리 심리와 이 키오스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표본을 하게 만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는 상담실이다 이것이 우리는 폴포스 우리는 카운셀링 박스라고 이름을 지어갖고 우리가 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이 커피숍 정말로 커피숍이다 자 우리가 이것이 제목이 우리는 폴포스 커피숍이지만 은 제목은 어떻게 커피가 공짜인 커피숍이다 커피 공짜로 주겠다는 커피숍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한판 붙이는 것이다 왜? 그동안 커피숍이 너무 많이 나아 묻잖아. 엄청 내가 부자 됐잖아. 이제 또 토해야 된다, 그지? 경쟁에서는 1등만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내가 이제 자신을 하는 거는 그렇다. 지금 어쨌든 커피숍이 프랜차이즈 엄청나게 막 20개, 30개가 막 엄청나게 막, 막 폭주해갖고 망하고 있다는 거지, 금큰 거는 살고 작은 거는 지금 죽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죽어가는 이것을 살려야 돼. 그 사람은 엄청나게 피해잖아 큰 데는 대규모 자본을 내갖고 2층 3층 해갖고 엄청나게 시설을 해가지고 죽거는 폭리를 취하지만은이 작은 것들은 다 죽는 거야 우리는 이 작은 것들인데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거야 안방하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일런거 양적이잖아 누구말때나 자기도 좋고 애도 좋고 대리점도 좋고 그래서 이 커피숍을 그럼 이거 새로 만들 수도 있고, 우리가 인수해갖고, 처리할 수도 있겠지, 그지? 자, 그러면, 우리는 커피숍에 한가 보자고요. 기존의 커피숍은 테이블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 한두 개에 우리가 PC, 탭을 갖다 놨다고 하나 보자. 그럼 여기 온 아들이, 여기 앉아갖고, 계속 이거만 하는 아들이 분명히 있다잉. 하루 종일 그, 그 자리만 앉아갖고, 잉? 그러면 몇개 볼락하면 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러면 다른 사람도 여기 있는 사람도 보고 싶은데 자리를 안 비켜주니까 못 가잖아. 그러면 이 주인은 어떻게 또 갖다 놔야지. 그럼 낮에다 보면 어떻게 되면 온천히 다 갖다 놓을 수도 있어. 그래서 까는 거 그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 한개에 하면 사람 바쁘면 계속 갖다 놓는 거야. 계속 갖다 놓는다는 그 자체는 거기서는 결제가 엄청나게 이루어지는 거야. 마구집에 갖다 줘도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젠 커피숍을 우리는 아메리카노만 한다. 다른 커피는 그것을 공제하고 부가 비용을 주고 우리는 순수한 아주 맛있는 최고의 우리가 다 보고 최고의 아메리카노만 공격하는 거야. 한 가지만 하는 거니까. 음, 그렇게 다방 커피는 막 그냥 공짜. 그렇게 아메리카노 한 잔만 하고 다방 커피도 공짜. 어, 공장하면 안 된다. 그 커피, 그, 조미 값은 받아야 된다. 그, 백 원. 돼지 드금통 해놔서 백원 넣고 먹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야. 우리는 커피, 커피 장사만 아니니까. 커피 장사도 하지만은, 커피 장사만 아야 돼, 이말이 그래서, 우리 하도 보면, 자, 여름에 냉커피 한잔 물락하면 돈 들어가잖아요. 그죠 둘이 서물로 궁합 보면 둘이가 어디 가잖아. 그럼 두잔쳐 푸는 거야. 그러면 커피 이거 해봐야 얼마 들어가겠노, 커피, 아메리카노, 그제? 그러면 자기들은 여기서 받는 거는 우리 50%를 했잖아, 그제? 그 2,500원씩 받는 거야. 그러면 커피 한줄 2,500원만 그만 받으면 충분하지, 뭐. 그제? 그러면 경쟁이 이기겠나, 못 이기겠나? 옆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잘 되면 우리는 전부 다줄 수는 없잖아. 환개 하고 또 저쪽에 망해 갖고 어쩔 수 없이 우리인데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한개더 만들고 잉? 그런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커피가 공장인 커피숍을 만드는데 자 그러면 이 공간이 사람이 많다 보면 조금 있다가많아 보면 이거 상단수 증을 배치를 해야 돼또그지 하도 상담이 있으니까 그지 그럼 저도 또 보내줄라고 하면 어떡해 또 인력을 빨리 양성을 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 단계가 오게 되면 그 뒤부터는 또 우중순처럼 이렇게 진행될 수 밖에 없어 자 그러면 이 커피숍이 이렇게 진행되고 하게 되게 되면 게되 군데군데 이제 커피숍으로 막 전환될 거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자 여기서 우리가 상담하는 사람들이 이 해갖고 뭐 다른 거냐, 선임들이이 해갖고 또 모성인들이 이거 해가면서 상담을 해 주는데 이것을 좀더 상세하게 알자 하면 이 교육도 필요할 거다. 그치? 우리가 이 시스템을 우리가 하는 교육도 필요할 거다. 그러면 이거 뭐 누가 가르치겠노? 이 대리점에서 집중적으로 빨리 가르치도록 좋지 않은 거야. 아니? 사람은 필요하고 그치? 이것을 나누고 깔아가지고 <웃음> 이용을 해야 되니까 이걸 이용하는 방법이라도 가르쳐야 되니까 이거는 유료다 그냥 공짜가 없단 말이야 걸쳐주는. 그럼 유료공짜를 유료 어떻게 해? 대리점 위주로 진행해야 되는 거야 ,이? 아니면 뭐요 상담실 위주로 진행을 하던 커피숍 위주로 진행을 하던 진행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교육이 우리가 어떻게 이교육생들인 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것을 하다 보게 되면 어떻게 해? 자 우리는 상담도 필요하고 대리인도 필요하고 이 규모가 자꾸 늘어지게 되면 어떻게 이분자로 전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겠지 공부한 사람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 점포가 많아지게 되면 이 상담 선생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 부산인 삼술 가서 상담할 수도 없고 매출근해 일 갖고 그럼 술 사람 술면 만들고 이러면 그 교육생들을 만들어갖고 해결해야 될그 부분이 정말로 많다는 거다. 그것을 협회 차원에서 하기는, 그것까지 하기는 정말로 부담스럽지. 그래서 동영상으로도 우리는 기초교육은 하고, 네? 그 다음에 이 대리점 위주로 이제 기본교육은 하고, 이제 협회 와갖고 이제 시험을 치라는 거다. 그치? 협회에서 우리 테스트를 하고, 협회에서 시험을 치갖고 어느 정도 자격이 혜택하면 전문, 인자 교육을 협회에서 시키는 거지. 전문 교육 시키고 월급을 주려고 하면, 확실한 사람을 해야 될거 아니야. 협회에서 월급을 줘야 되는데. 그치? 그럼 아무나 갖고 뭐, 내 신청 안 돼갖고 주고, 그러 거면 니 협회가 뭐, 누가 망할 짓이 있나, 그치?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협회로 보내는 거요 그러면 시험도 치르고, 지능도 하고, 자격도 없고, 응? 이러면 어떻게? 니는, 어느 커피숍으로 출근을 하라. 이러면 이기서 이제 주는 거야. 자비하고 뭐, 활동비 다 주는 거야. 햇볕서 얼마나 재밌겠나.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져갖고 이 파고 효과가 나중에는 정말로 클수 있다는 거다. 파고 효과. 그래서 내가 서울에서는 규모가 커서, 커가지고 규모가 커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서울에서 커피숍을 딱 하게 되면 회사가 책임지고 같이 하자는 거죠. 자기도 부담을 들고 <웃음> 그 커피숍 할 사람하고 회사하고 같이 공동을 해가지고 어 일단 자기가 운영하지만 은 책임은 뒤책임은 회사가 어 반은 지도록 하고 이제 내가 시기라 그러는데, 내 그만큼 자신 있는 거야. 그럼 할게뭐 있나? 뭐 그냥 우리는 공부만 조금만 하면 되는 건데, 그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단계로 우리가 진행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공부한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 정도 돼야 어떻게? 해? 나는 이렇게 잘먹고잘 산다. 그러니, 니는 그 쓸모없는 공부하지 말고, 요, 와갖고, 요 공부해가지고, 니여기로 가라. 이거야, 이거. 그제? 그러면 공부해는 어떻게 해? 이, 이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학교도 교수가 필요할까, 이거. 그제? 그러면 똑똑한 사람 데리고 가야 될까, 이거. 저거가 배워갖고 가르칠 수 있나? 내가 너무 그, 너무 학문을 갖다가 도용해가지고, 내가 학교에서 가르치다 하면 내그 선생은 내 무조건 뭐가 지싶을 텐데. 그렇잖아. 너무 투쿨 같다 거, 너무 주작권을 갖다가 지가 가르치면 되겠나? 그러면 이혀온 사람들, 회에해서 배출된 강사들이 교수자리다 차지하는 거야. 이렇게 나중에는. 그렇잖아. 저거 할수가 있나? 못 하잖아. 너무 주작권과 너무 투구권과 응? 이곳을 주가 뭐지 마음대로 뭐할수 있나? 그러면 배부에 펼쳐 내가, 나는 그때는 어떻게, 교수가, 선생이, 너무 도용했을 때는 나는 협상이라는 것은 절대 없다. 왜? 그래. 그 사람 뭐가지 다치부야 어떻게? 여 배운 사람들이 학교를 갈 진출하는 거지. 그렇잖아.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학문인지도 앞으로 모른다, 이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잘못고잘 잘 사는 거야, 일단. 잘못고잘 잘 살고 거그 뒤보는 거야. 그래 우리는 이거는 사업적 마인드로 인제 완전히 확 바꿔놓는 거죠. 공부 이것만 갖고 어, 막 점제의 지의는 해석고 어, 무당 지의는 해석고 역학적그 철학관 지시는 해석고 이건 하지 말라는 거죠. 인제대지도 않았는지 너 거짓말 해갖고 하고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죠. 알렇지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계를 거쳐서 여기까지 오는 거야.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나. 실질적으로 좀해야 돼. 그래요. 나는 유능한 인재가 되는거야 나는 이까지는 뭐랄까 누구말딴 학교 갖고 협회 강사는 못하더라도 이 대리전 강사는 할수 있어야 안되겠나 그렇지? 나는 상담요원이 되고 대리전 강사 수준은 좀돼봐야 안되겠나 그까지는 협회 강사야 나중에는 이 누구말딴 카트라인이 좀 있을거야 학이라는 그런 카트라이좀 있을 거니까 그게 제동이 걸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자율스럽게 능수능란하게 할수 있는 그런 체제가 거쳐줘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은 이제 샘플을 이제 무색 중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직 그 샘플을 이것을 내가 안 갖다 주니까 아직 그 내가 찾아가지를 못했어 요 왜냐면 내가 딱 들고 가야 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커피숍이 막 자기가 요청을 해도 완전히 딱 들고 가야 된다. 그샴 샘플 딱 하고 그 자리에서 놓고 딱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못 가고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이 말 되면 다안 끝나겠나. 그지 다음 주에, 5주 되면 거의 끝날 것 같은데. 그래도 예비로 한 2주 접으면 3월 말까지는다 끝나니까. 4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행되겠지.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잘 묻고 자. 잘... 자, 내 목표는 그렇다.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5분의 이드리즘은 내가 욕심이다. 5분의 2 대리점은 올해가 지나가지, 올해만 지나면 내한 달에, 한 달에 1억은 벌어가라고 하는 대리점 한 개를 내가 딱 만들고 싶다는 거죠. 내가 어떤 방법으로 막 동원을 해갖고 한 달에 1억씩 벌어갈 수있록 그거하고 1억씩 이렇게 절반만 벌어도 5천만 원, 그지 그렇게 올 연말이 지나고 나게 되면 한 달에 이억을벌수 있는 대리점, 한 개라도 내가 만드는 것이 내 목표다. 그것만 자세하게, 뭐, 그런 거, 그거는 알아서 하는 것이고. 봉지줄, 그래서 내가, 이제 스타는 그몇 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몇개 되면 내가 봉지줄 한 개만, 전국에만. 그래갖고, 그 중에서 두개 생기면 더 좋고, 세개 생기면 더 좋고. 그래서, 자주 한 개라도, 전국에 다 깔아가지고, 월수익이 나는 이억이다 막 1년 수익이 뭐 1억 이런게 아니고 한달 수익이 최소한 1억이 넘어가는 대리점을 내가 무슨적으로 올게 안으로 내가 만든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노 제가 뭐 투자 행커맥 처음부터 1억도 안된다 백날 해봐야 1억 되겠나 아니? 그래가지고 한 달에 1억씩 벌어가는 그 기반을 내가 다는게 중요한게 돼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본격적으로 시작한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제부로 폴포스 <웃음>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자유롭게 쓸수 있다 그 전에는 내가 자꾸 빗대서 폴라시스폴라스가 뭐 되고 키오스크가 되고 막 변명을 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이제 자유롭게 쓸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폴포스 우리는 키오스크 상담 시스템이 되는 것이고 폴포스 커피숍이 되는 것이고 폴포스 광세린 박스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까지는 대단해 자 예를 들어 갖고 자 근데+ 군데막 깔리고 인터넷도막 깔리고 이러면 이가지고 상담하는 사람이 보다 좀 심도 있는 상담을 할수 있도록 안는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겠지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교육을 할수 있는 정적인 능력을 갖춰라는 것이다 자 이때는 우리가 나중에 되게 되면 무한한 많은, 많은 사람들이 올지도 몰라. 그럼 이것이 교육프로그램이 착 짜져 갖고 체계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그런데 이만 삐리삐리 해갖고 될일 아니겠지 그리고 누구말따나 내가 이겨서 상담도 못하는 사람이 누구말따나 상담도 못하는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겠나 나는 그게다 지적하데 가게 되면 어? 선생은 상담 못하고 그거 말이잖아 나는 가르치기 때문에 상담 못한다 해서 안한다 해서 이거는 완전히 헛소리야. 쥐도 모르는 면서 무슨 상담 가르치는 가리, 거기를. 그죠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완성해 나가는 거요 자, 그리고 잠깐 끊었다가.